이번에 해볼 게임은 꾸덕이라는 분이 개발하신 레디 액션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막 게임 행사에서도 되게 자주 보이고 그랬었는데 일단 스팀에 무료로 출시가 된 상태고 되게 간단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장 플레이어소가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일단 혼자서 해보고 아 진짜 재미없다 하면 힙쁨이 불러서 해볼게요. 여기, 왼쪽이 세팅이구나. 자랑스러운 한국어, 언어 설정. 새 프로젝트를 만드시겠습니까? 얍. movie project. 오. 한글이 써져요. 길게 쓸수록 크기가 줄어드는군. 좋았다. 디렉터. 플레임. 카메라. 플레임 2. 좋았다. 촬영하기. 어,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자, 촬영하기 가봅시다 첫번째 카메라 초기화가 오클릭이군요? 왜이렇게 시끄러? 뭐야 그니까 러 어떻게 하는거냐면 카메라, 마우스로 카메라를 계속 찍고 키보드로 이동을 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벽점프 오케이 음 튀래요 왼쪽으로 튀를 튜... 아니 왼쪽으로 튀지 말란 소리는 없었잖아 아 이게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벗어나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하 좋았고 어, 뭔데 슬로우 모션 아, 화면 밖으로 나갔어. 루머짠, 아, 점프다. 야, 아아, 바깥으로 나가면 어떡해? 이 전부 다요. 됐다. 아아, 아, 이 빨간색을 주의... 아이 빨간색을 주의해서 가야 되는군요. 토마띠롱? 소마지롱. 아니 관통해야 되네 이거. 오케이 나이스. 뭐지? 안돼. 아 왜? 카메라 밑으로 했잖아. 아 바닥이 다음에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 아, 사물에 부딪히면 안 되나 봐. 아니! 아, 개 빠르게 그냥 한 번에 원테이크로. 아! 슬로우 모션도 써 보자. 아! 간다! 핫! 어? 짜, 짜우운 어? 지금이야 완벽해. 완벽! 벼벽! 벼벽! 야스, 벼! 야스! 엣? 됐다 아 힘들었다 힘들 어나 현상수 배법이야 어 안녕하세요 아니 뭔데 안녕하세요 아니 이쪽으로 예아 어? 오케이 어 뭐야 이 지뢰야? 아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구나 한 자리에 가만히 오래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까 왜 죽었지? 지뢰를 밟아서 죽었나? 아 시간 지나면 터지네. 그냥 계속 바, 밟으면서 가도 되겠는데 그러면? 뭐지나왜 죽었지? 아, 앞에 경찰이 있었구나. 아. 어? 뭐야? 나 2단 점프돼 아닌데? 법인가? 어, 오, 이번에 카메라가 굉장히 넓네요 어? 아니 너는! 튀어! 난못 지나간다 못 튀어 뭐 어떻게 하라고 어어억 덤벼! 우매한 것! 으아왜 어? 세로로 바뀌어 카메라가 어? 자 자, 보라고 아! 지뢰가 빛날 때 다시 밟으면 터지네 덤벼락 우메한 것 세로로 됐을 때가 발포 타이밍! 발포 비타민! 아이개사왜 다시 싸여! 지뢰 패턴이어잖아요 깨는! 덤벼락 우메한 것! 헤야 다시 한 번! 헤야 왜? 아, 카메라 밖으로 나갔나? 유감. 아니! 잠깐 멍 때렸어요. 아! 아, 오른손으로 얼굴 긁었어요. 마우스 잠깐 뗐다고 정말 너무하시네.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예스, 베베. 일단 패턴 자체는. 어! 어! 아! 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자마자 갑자기 그렇게 연사를 하시면. 덤벼, 우메한 애기. 두 hours later. 언제까지 이짓 하고 있어요? 감독님. 감독님! 이거 관객들 다 나가요! 뭐더 해야 되나? 뭘 해야 하지? 오른쪽으로 계속 못 가요. 어? 아 오른쪽으로 계속 가야 되나봐 오른쪽으로 가니까 패턴이 바뀌는데 아닌가? 뭐지? 으악. 헬기가 지뢰를 떨군 후에 돌격할 때 떨군 지뢰를 작동하라고 아 이해했어 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 봐봐요 으악. 죽는 방법을 알았다고요 죽는 방법 아 이제 진짜 진지하게 으악. 아이씨 지금이야. 갈릴 것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아니, 지뢰 좀 까세요. 깔라마시 같은 녀석아. 오케이, 왔다 가만, 야우! 어, 우클릭을 누르면 그냥 재시작이었네. 오케이. 어, 뭔데?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미친듯이 연산하네 어이, 죽을 때 됐다, 이건가? 어이, 좀 무섭네. 어, 아, 야, 바로 자동 폭발되게 지뢰 깔면 어떡해. 아, 이거 모르면 뒤절하네. 으악! 아 채팅창 좀 바, 잠깐 봤어요 감독님 진짜 너무 아시니 지뢰? 엄마야 피하고 응 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와한 번을 더 오네요 야 진짜 깨라고 만든 거냐 이거 아왜자자자자 아! 자, 자, 자. 들어와 들어와 하자 하자 하자 한번 더! 하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 빨리 지레나 까세요! 옆으로! 옆으로 피해서! 할수 있다! 뭐 깨라고 만든 게임이니까! 툭 빼기! 에? 자 됐어! 왔어 왔어! 온다! 짜이 개새끼! 야! 어! 야! 오! 요! 오! 요! 으! 으! 백만번이고 아! 할수 있다! 덤벼라! 아! 덤벼 피했죠? 피했죠? 상태 많이 안 좋죠? 이제 어떤 패턴이... 왜... 헬기가 상태가 나빠질수록 성능이 좋아져요? 애물만이줘 아! 발가락 찧었다 발가락 발가락 살짝 스쳤다 이 자식아! 어! 음나이개 괜히 잡았나 봐! 아! 가만이야! 아 미치자! 바로 3패. 기관총 안 갈겼으면 좋겠다. 응, 음, 꺼져. 오케이.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끝났어? 야! 하면 돼! 어, 뭐야? 어! 다, 뭐야? 다음이 더 있어? 아, 벽 타고 올라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에? 뭐야 오 한글이 써져요! 길게 쓸수록 크기가 줄어드는군 감독 플레임 카메라 플레임2 아니, 뭔가 헬기를 멋지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뒷장면은 왜 넣었을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무사히 엔딩을 잘 봤네요 너무 쉽게 깨버려서 재미없으면 힙범에 불러서 둘이서 같이 해볼까 했는데 이거 둘이서 하지 마세요 정신 나갑니다 둘이 손절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가 미친 불합리함을 다뭐 어떻게 잘 헤쳐나가고 엔딩까지 도달한 레디 액션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와나 진짜 가볍게 찍으려다가 이렇게 멘탈 터지게 될 줄은 정말 예상을 전혀 못했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네요 그래도.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